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도로교통법 중그 지정차로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지정차로제가 뭐냐? 현재 도로 상황에서는 지키면 나만 호구되는 법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즐겨보고 있는 그 채널 중에 중고차 좋아하는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뭐, 중고차 고르는 방법이랑, 맛집이랑 뭐, 이거저거 찍는 그 닥신TV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초창기 때부터 구독해서 챙겨보고 있는데, 그 영상 올라오면, 와, 오늘도 꿀 빨아야지 하면서 보는 몇안 되는 채널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 그 신적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그 직접 신고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캠페인 정도로 그 영상 막바지에 차로 위반 차량들의 영상 클립들을 계속해서 넣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분 애청자가 국가대표 신구충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값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속도로 나가야지 나가야지 하다가 최근에 고속도로 운행할 일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틈틈이 지정차로 위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정차로 제가 뭔지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지정차로 제가 뭐냐면 일반 도로가그 고속도로에서의 규칙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기준으로 맨 왼쪽 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이 되고 추월차로는 이제 추월을 할 때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정체가 생겨서 주행속도가 이제 시속 80km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 계속 이용은 단속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추월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의 절반을 나누어서 왼쪽 차로는 승용 승합 차량이 주행을 하고 오른쪽 차로는 화물 대형 버스 특수 차량들이 주행을 할수 있다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 규칙은 대략 이 정도만 알아도 영상 보시는데 지장 없으실 거고요. 네, 범칙금 같은 경우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어, 5만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보통 이제 벌점 없이 과태료로 납부들 하시죠. 벌점 없이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에는 승용차와 사톤이와 화물차 5만원 그리고 승합차와 사톤 초과 화물차 6만원입니다. 지정차로제가 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경우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차로제가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추월을 했는데 실성구간이라서 추월차로에서 주행차로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면 지정차로제가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어, 인식이 없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는 현실적으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그 차량들이 지키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일류차 운전자분들에게 뭐요 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점수를 회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소신발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제가 또 지정차로에 대한 해설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반 차량들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배경에 띄워놓은 이 차량 뭐가 문제일까요?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추월차로 계속 주행에 대한 위반 영상입니다 위반 차량 단속한답시고 제가 뭐 뒤에서 똥침 넣고 하이빔 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복운전으로 또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차로인 그 2차로에서 주행을 계속 했고요 계속 1차로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옆차로인 2차로에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그 야수처럼 주행하면서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뭐 천천히 할 것도 없고 그냥 규정 속도로 옆차로에서 쭉 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또 태클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 3분 정도의 영상을 이어붙이고 해상도를 좀 낮게 설정했더니 스마트 국민 제보에 제출할 수 있는 용량 120MB를 넘지 않더라구요 네, 여러분 중에서도 1차로 그꿀 발라놓은 것처럼 이제 혼자 쭉 하는 차량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저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맥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모비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PC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곰플레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승합 차량으로 과태료 6만원짜리 티켓 보내드렸습니다 네, 개꿀이죠 그리고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용 차량이고 차량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신고충 이새끼 뭐교통법규 지키자고 해놓고 저거 뭐 과속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1차로 종속주행충 따라가면서 기록한 영상을 배속한 것 뿐입니다 네 과속 아니고요 과태료 5만원 납부 대상입니다만 이게 그 의정부 경찰서로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경고처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속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그 신고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명확한 자료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장 발송으로 끝이라니까 조금 힘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경고장 발송이 이제 그렇게 무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신고이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터널입니다. 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그 4차로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 왼쪽으로 쌍용 픽업트럭이 지나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번호판 앞 숫자가 86으로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앞 숫자로 화물차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80에서 97까지가 화물차 그리고 98에서 99까지는 특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80번에서 99번 앞자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주행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지정차로제에 보시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은 추월을 할 때에만 왼쪽 차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4차로 고속도로에 빗대어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이 되고 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화물차는 추월을 할 때에만 2차로를 이용하고 빠르게 다시 3차로로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로인 추월차로에는 이제 아예 진입 자체가 안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승용차인 것처럼 왼쪽 차로를 이용하다가 추월차로로 추월을 하면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보시면은 화한 배송 차량으로 보이는데 급하신거는 알겠지만 저런 차량들이 이제 특징이 무게중심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는게 저는 이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로 이용료로 과태료 5만원 티켓 잘 받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저도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속 80km 이하의 속도로 정체가 있을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사실 잘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2차로가 너무 밀려가지고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앞쪽에 이제 화물차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2차로에 또그 쌍용 픽업트럭이 보입니다 1타 쌍피고나 했는데 그 쌍용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다시 그 3차로인 오른쪽 차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뭐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정차로제가 잘 지켜졌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화물 탑차 같은 경우는 2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 고지서 보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한 차량들 모두 승용 4톤 이하 화물차라서 과태료 기준 5만 원 납부 대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체가 있었고요 그 추월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정체 시에는 이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추월 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왼쪽 차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계속 주행해도 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제 왼쪽으로 그 다마스 화물 차량이 추월 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명백하게 지정 차로 위반이고요 네, 승용 차량 입장에서 이런 화물 차량이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게왜 불편할까요 단순 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금전적인 이득 부분에서 일반 승용차량들이 손해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화물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도 예전부터 그 화물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세죠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할인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소나타 사서 자동차세로 나가는 돈이 대략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화물차는 얼마일까요? 연식을 불문하고 6만 5천원인데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승용차는 고속도로에 많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내는 돈이 그만큼 많은 거고 화물차는 이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꿀 빨면서 뭐 수저 올리겠다 이건데 네뭐 글쎄요. 저는 이게 폐어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도 화물탑차가 그 2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죠 3차로의 차량들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명백한 지정차로 위반으로 추월 목적으로 진입했다면 추월 후 오른쪽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역시 5만원짜리 티켓 보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보통 주말에 차를 운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형 트럭 버스 같은 경우는 지정차로제를 아예 무시하고 1,2차로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소형 화물 그러니까 4톤 이하 화물 차량들의 그 지정차로 위반이 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은그 소형 화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차량들이랑 사고 났을 때 오히려 소형 화물 그 운전자들이 많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하면서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렇지만그 소형 화물 차량들이 왼쪽 차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은 다마스 같은 경우라던가 아까 그 보여드렸었던 그 화반 배송 차량들은 이제 빨리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차로에서 달리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모순이죠 네, 그래서 이거 참 보면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조금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형 화물도 일반 승용차량들이랑 같은 그 왼쪽 차로를 그 사용하게 되면은 시야에 있어서 이제 승용차량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리 뭐 소형 화물이라고 해도 화물차 자체가 차량의 프레임 구조가 승용차량에 비해서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량이랑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량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제대피셜이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정차로 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 은 제가 영상을 아예 그 해설 영상으로 해가지고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거나 제 영상이 힐링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